비하인드 에이볼이라는 기술을 강좌해보도록할거예요 비하인드 어, 더에이볼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맞는 발음은 비하인드 디에이볼이에요자 아무튼 강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이프핸드 해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롤아웃을 해요 롤아웃을 해요 그리고 호라이즌 탈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호라이즌 탈을 해주는 거예요자 다시 롤아웃을 하고 호라이즌 탈을 두번 해주는데 어 여기 첫번째 호라이즌탈라고 두번째 호라이즌탈을할때 검지를 빼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 검지손가락을 어디다 두느냐 바로 스웻핸들 이쪽에다가 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검지손가락을 여기다 둔 다음에 회전을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한 요정도 오게 요정도 오게 회전을 시켜줘요. 헤드 시켜준 중과, 중과 동시에 엄지 손가락을 엄지 손가락을 여기 안에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썸치플린 아이쿠야. 트위스터를 해주는 거죠. 썸치플린하고 젠더 로버 이게 비하인드데이 헤어리예요. 자 다시 자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면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어, 이렇게 오케이 뭐 모양 할때 이렇게 검지랑 엄지를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모양으로 만드셔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리를 그렇지 고리를 만드셔서 검지랑 엄지로 고리를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약간 회전을 주신 다음에 그와 동시에 바로 이렇게 고리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회전을 주, 주고 바로 고리를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엄지손가락을 넣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썸치플린한 바퀴 그리고 젠로버 트위스터를 한,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로라우스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호라이즌탈 그리고 다시 호라이즌탈 하고 검지를 빼신 다음에 그리고 검지를 약간 회전해주세요 그리고 엄지를 넣어준 다음에 트위스터 아이쿠야 트위스터 해주고 진로로버 해주면 는해주 되는 기술입니다 음뭐 이상으로 강좌는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어, 다시 한번 홍보하지만 인스타그램 시작했으니까요 인스타그램 한 번씩은 들러줬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뭐 반리성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점 하나 제 유튜브 채널 좋아요랑 구독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강지를 마쳐보도록 하죠